그렇게차왜 가는 거야? 여기서 유턴에서 들어가도 되는 거야? 나도오세요예 네, 영둥이 구독 영둥이 구독 이거 이거 이거? 어, 어 지금? 열어야 돼 열어야 돼 열어야 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은 왜 차에서 카메라를 켰냐면 제가 오늘 첫 운전입니다 여러분 연어를 딴지 무려 3일밖에 안 됐어요 면허증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차 뒷좌석에 가방이 있어서 너무 복잡하고 아무튼 오늘 사실 이미 고속도로도 한번 타봤는데 탈만 하더라고요 제가 또 하트라이더를 잘해서 근데 이제 제가 혼자 제가 혼자 차를 타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제 혼자 차를 타는 거는 아예 처음이라서 오늘 또 호텔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데 이번엔 차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일단 추우니까 예열부터 할게요 이 카메라 하나만 더 설치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제 카메라를 설치했고요 잘 보이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일단 기름이 세칸 밖에 없어서 세칸이 사실 맞는지 적은지 저는 잘 아직 몰라요 어쨌든 마침 친구가 학교 앞에서 주유소 알바를 하고 있어서 일단 친구를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유입니다 출발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사이드 미러랑 잘 보면서 가면은 후진은 할만한 것 같습니다. 차문은 확인해주고. 오케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좋아, 좋아. 할만한데? 틀겠습니 엉따 엉따 틀어져있네 깜빡이 켜주시고 이런 골목에서도 무조건 깜빡이를 켜야된다 생각하는 탭입니다 무조건 전한 15km에서 20km 아래로 무조건 내려가요 바로 멈출 수 있도록 친구한테 전화 좀 하겠습니다. 어, 영동. 로령. 어. 지금 출발하거든. 어. 그럼 유턴해서 들어가야 돼. 그치 유턴하는 곳이 있어, 그 바로 옆에. 아, 그러면 그로 들어갈게 지금. 어. 오케이. 아, 로령. 내 <놀람> 네, 친구랑 통화했고 이제 주유소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눈이 오네? 눈이 아니라 내 앞에 먼지였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회전해서 나가줘야 됩니다. 우회전 할땐 왼쪽을 살짝 봐주시고. 좋아요. 지금까지 수월합니다, 여러분. 저기서 왼쪽으로 어떻게 나가지? 좌회전 신호가 있나, 저게? 앞에 차 자회전하니까 이럴때는 앞에 차한테 붙어서 자회전 같이 나가면 돼 아직까지 수월합니다 여러분 최대한 운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앞에 차왜 가는거야? 앞에 차아 낄라고 그지? 깜짝이야 저는 앞에 차 아, 그냥 앞에 차를 일단 따라갈게요 여러분 앞에 차가 불법을 시도하진 않겠지? 난 그렇게 믿어 아 자연신이 있네요 아 그러나 이 진신호가 없잖아 여기는 앞에가 막혀있으니까 오른쪽 확인해주시면서 주유소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금방입니다 여기서 유천에서 들어가도 되는 거야? 죽어도 안될 것 같은데 여기서 유턴이 안 되잖아. 유턴을 어디서 해가지? 기회차님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 운전이에요. 기회차 나한테 싹 붙었어. 아 저기서 유턴이 되는구나. 유턴 표시가 있네요. 기회차 붙지 말아봐. 나 유, 유턴 저쪽으로 빠져야 돼. 이게 비보호가 아나 모르겠다 이거 지금 되는 건가? 난 모르니까 일단 신호를 한번더 대기해봐야겠어 난 무서워 지금. 지금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왼쪽 차 없으니까 차 차서 옮기고 아 좋아요 할만합니다 여러분 주유소까지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간불 좋아 좋아 이쪽 맞아? 어? 이쪽 맞아? 어 좋아 아니야. 지금 주유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가 많아서 앞에 있다가 후진해서 들어가야 돼요 초보의 가장 고서운 후진 너 살짝 봐줘야 돼 이쪽으로 아 저쪽이야? 어 여기야 아 저기 쪽에다 돼야 돼? 어 아예 졸로 들어가야 돼? 아 확인 확인 되지? 네네네네 줄고 열어야 되지? 어 잠깐만 나도 볼게 셀프하는 걸 몰라 내가. 그래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사실 브이로그도 찍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 아니, 페인인데. 차나? 시아로 응. 음. 고객님. 안전주의를 위해 전기 방치 배그. 되세요 경력이 먼저 일어나라고 만진 거야? 만지는 거야? 아니, 일어나면 안 된다고. 휘발유야 병이야? 그거 너 몰라? 어?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미쳤는데. 나 휘발유로 들었거든. 근데 엄마한테 한번 저, 혹시 모르니까 전화해볼까? 혹시 모르니까 전화해볼까? <목소리> 저는 휘발유입니다 선택해주세요 여, 여, 예? 주불 어,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방실거에요 신용카드 쓰실거예요 네. 아, 신용카드 원하시는 주유 금액이나 주유량을 시, 지정하세요 얼마나 넣어야 돼? 카드에 주세요. 나 3만원 넣어볼게 요 일단 네, 3만원 신용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아3만 카드? 신용카드를 맞아 이거? 씽어씽 oh, 맞아? 맞아 이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넣어야 돼 아, 이거 이거 이거? 어어 어. 지금? 열어야 돼 열어야 돼 열어야 돼 아, 열어야 돼지어 나온 거야야야누르지마누르지마야아이렇어그 다음에 눌러야 돼? 누른 다음에 그 맞아 이거? 셋어 맞아 이거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저기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세워두는 거야 아 여기 금액이 올라가? 네, 네, 벌써 3만원다 됐는데? 네, 네, 하하, 힘들다 언제다? 순자 완료되었습니다. 네, 탈 탈털어. 털어줘. 탈탄, 털어. 털면로 이거 뭐 스위치 다시 안 눌러도 돼? 이거를 오른쪽으로 잠그고 일단 누르면 잠겨 끝. 네? 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영동이 구독. 영둥이 구독. 오케이 안녕하세요잘 타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두의 구독 영두의 구독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나 무서운데 이 3차선은 차가 없는 건가? 나 트럭들 다 빠지면 들어가야겠다 아이 3차선 들어오라고 만들어진 길이구나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라고 할거야 유턴을 했으니까 지금.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주차 끝. 네, 여러분 지금 이제 호텔에 도착 오 이거 이쁜데? 네 여러분 이제 호텔에 도착하고 주차까지 잘 완료했습니다 호텔 주차장이 조금 복잡하게 생겨서 조금 헤맬 뻔 했는데 다행히 막 옆에서 재촉하는 차 없어서 천천히 혼자 주차했고요 어, 시간 내에 잘 도착했습니다 저, 전혀 위험한 요소 하나 없이 잘 도착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오늘 첫주유 그리고 혼자 첫 운전하기 그러니까 혼자 운전하는 거 처음이에요 어, 잘 마친 것 같고 어 이거 호텔 끝나고도 혼자 또 운전하러 가야 되는데 조심해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운전 면허도 따고 뭐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조심히 안전하게 음, 다치지 말고 운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아예 히 계십시오 <웃음> 병둥이 구독 백미러 사이드미러 계속 봐주시면서 이게 게임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아 어? 리딩 이라는 죠 맴리, 맵리 맴리 잘 돼요. 지금.